투자 실패대책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라 무척 좋은 투자 조언 중에 별 자금으로 투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이지만 불가능한 충고입니다. 그 누가 손실이 과대할 때본전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투자하다 보면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으기 마련입니다. 결국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소액으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하여 깨돈을 벌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액으로 연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것도 연습합니다. 백화점에서는 인사각도까지 웃는 방법까지 연습합니다. 그런데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재산을 투자하면서 연습을 생략하다니 말이 됩니까? 보통 100만원으로 연습을 시작하지만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이라는 구호가 있듯이 100만원을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영하듯이 투자해야 합니다. 매일 투자의 성과를 반성하고 다음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즉, 공부로 말하면 예습과 복습을 해야 합니다. 훈련하면서 투자하라. 충분한 공부, 충분한 연구 투자하라. 좋은 말이지만 지켜지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론적이 말일 뿐 투자하지 않으면 공부도 안 되고 연구도 안 됩니다. 따라서 투자하면서 훈련하여야 합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미들은 말중 과거 매매에서 배워라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매매를 반성하고 연구하고 이때 왜 매도했던가 보유 쓰면 벌써 수익이 몇 퍼센트인데 후회하고 이때 왜 매수했던가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여 얼마나 먹겠다고 또 후회하고 후회도 좋은 현상이지만 후회가 후회로 끝나서는 안되고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 확실한 매매기법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훈련하면서 투자하라는 이런 말입니다. 모의투자를 활용하라. 실전투자 전에 모의투자는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알고 있지만 실전투자와 모의투자는 동시에 진행하여 모의투자의 실패를 실전투자에 응용해야 한다는 것은 처음 듣게 되는 말일 것입니다. 모의투자와 실전투자를 병행하면 이들 양투자가 상호 변증법적으로 작용하여 상당히 효과적인 투자를 실현합니다. 한번 하세요. 모의투자는 어디서 하냐고요? 각종 증권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그래프에 의존하라. 어떤 분들은 자신이 정보가 부족하여 현재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무상증자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이 기업이 이차전지 핵심 소재부품주인지 미리 알았더라면 아, 이 기업이 외국인에게 매각되는 것만 미리 알았더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고급 정보를 아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급 정보는 몰라도 그래프를 제대로 보는 법만 알면 이유는 알수 없지만 그래프상의 상승의 기미가 전부 포착됩니다. 정보를 획득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래프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초심을 지켜라. 여기서 초심은 매수할 때 매수의도를 말합니다. 매수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보유 기간과 수익률입니다. 즉, 오늘 내로 5% 수익으로 매도하겠다 결정하고 매수했다면 그대로 해야 합니다. 만약 주가가 비실비실해서 5% 수익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매도입니다. 이것은 수익률보다는 보유기간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달 이상 20% 수익으로 매도하겠다는 마음으로 매수했다면 손절매 폭에 접근하지 않는 한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일주일 만에 20% 수익이 달성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주가 상승추의가 조금 지켜볼 수는 있으나 만약 20% 수익이 달성되었는데 다시 20% 수익을 침해하려고 주가가 하락하면 여지없이 매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 애초 정한 마음대로 매매는 하는 것입니다. 초심을 지키자를 명심하면 매매 시기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의 전형적인 고통은 매수는 어떻게 했으나 언제 매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매도하느냐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원칙을 지켜라. 투자원칙은 여러 이상 측면에서 확립될 수 있습니다. 매매상의 투자원칙, 포트상의 투자원칙, 자금상의 투자원칙 이처럼 투자원칙이 정해지면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의미 없는 손절매를 하지 마라. 의미 없는 손절매란 공포, 체념에 의한 손절매를 말합니다. 일부 고수들은 손절매 시기가 따로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손절매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단한 가지. 무의미한 손절매뿐입니다. 그냥 지쳐서 포기하고 하는 손절매와 막연한 공포로 손절매하는 하는 경우입니다. 손절매는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내가 보유한 종목보다 다른 종목이 더유망해 보일 때 가차 없이 손절매하고 다른 유망 종목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이런 고차원적인 손절매는 고수 중에 고수만이 사용할 수 있고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목 선정 능력과 주가의 측 능력입니다. 이런 것도 질투와 대동하면 손실을 더욱 늘어날 뿐입니다. 손절매는 하늘이 두쪽 나도 반드시 알아. 손절매 원칙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참고대로도 손절매를 외치고 꿈속에서도 손절매를 해야합니다. 대비책을 가지고 매수하라.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기본적인 무기와 방패는 점검해야 합니다. 즉 매수하기 전에 주가를 향방을 예측하고 예측과 달리 움직였을 때 그에 따른 대비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상한가로 갈 것으로 믿고 8% 상태에서 매수했지만 만약에 보압으로 주가가 밀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대비책을 염두에 두고 매수하면 신속하게 주가 변동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매매 원칙입니다.